네 안녕하세요.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와이어샤크 패킷 분석 활용평 중에서 어,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제가 어떤 공격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풀이하는 과정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공격 패킷을 수집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와이어샤크 패킷을 잡을 때 IT보안 쪽에서 뭐 모이킹을 하던 아니면은 어, 침해 대응을 하던 이 와이샤크 패킷에 대한 것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격을 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패킷들을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은 또 완화는 어, 공격 패턴들을 찾을 수가 있고 정확한 공격 형태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현재는 이제 제가 IT 보안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칼리 리눅스라는 도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대상자죠 메다스포리이트 테이블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서 이제 공격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잠깐 예전에 봤던 닉토 라는 공격 웹 취약점 진단 도구이죠 예,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 패킷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그 패킷을 여러분들이 캡처를할때 이제 여기 안에는 vmware 워크스테이션으로 저는 이제 동작을 시키고 있어요 어, 그래서 여러분들이 캡처를 하려고 하는 과정들을 한번 배웠었는데 여기에서 옵션을 선택하면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,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저는 이제 버추얼 VM웨어도 설치가 되어 있고 여러가지 로컬 영역 그런 그 네트워크들이 가상 환경들이나 실제 네트워크들이 좀 많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가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음, 여러분들이 어떤 패킷들을 선택을 할지 어떤 인터넷을 선택할지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설치가 되면은 자 우선은 이제 호스트 OS에서 여러분들이 무선을 선택을 했다면은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. 와이파이를 선택을 해야죠. 그래서 와이파이를 선택을 하면은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블로그에 이렇게 음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접근을 하시면은 요 패킷이 현재 이렇게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근데 요거는 이제 호스트 os에서 동작되는 것을 여러분들 캡처를 하는 것이고요 이 가상 환경에서 이 공격 패킷들만 여러분들이 공격과 그 다음에 대상장이요 패킷들 어,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 하는 것들을 캡처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vm 환경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물론 이제 모든 전체 어, 전체 이제 전체라고 하면은 호스트하고 게스트 전체를. 어, 캡쳐를 하는 방법들도 있겠지만, 그렇게, 그렇게 하면은 중간에 조금 이렇게, 어, 헷갈려요. 예, 다 섞여가지고 들어오는 거죠. 그래서 정확하게 공격하는 것들만 좀 찾아내고 싶다 할 때는, 현재는 저는 이제 나트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세팅으로 보시면은, 얘네들이 NAT 환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, 호스트 쪽하고도 이제 IP를 좀 일부 공유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요 내부적으로도 얘네들끼리 공유가 되어 있는 형태인 것이죠. 그래서 이렇게 NAT로 되어 있어요. 자, 이렇게 NAT로 되어 있으면은 설정이 이제 되어 있으면은, 왼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그 메뉴에서 여기는 이제 VM의 워크스테이션 프로 버전을 기준을 했고요. 어, VM에 플레이를 하더라도 거의 동일한 어, 네트워크를 사용을 합니다. 그 프리퍼런스로 설정 파일로 이렇게 아니 설정 파일이 아니군요. 어, 버츄얼 네트워크 에디터 쪽으로 들어가시면은. 이렇게 NAT 환경에서 어떤 이더넷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v m 의에저 공통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, 음,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는 vnet8이라는 이것이 이제 NAT 환경으로 이더넷 사용하고 있고, 가상으로요. 그 다음에 vmnet1을 이제 호스트온리 형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가상 환경들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, 여러분들이 만약 나트 환경, 즉 뭐냐면은, 여기하고 여기하고 둘이 현재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 되어 있는 것들을, 어 중점적으로 패킷을 캡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, 어 vnet, 예, vnet, 어 8을 선정을, 그 선택을 해야겠죠. 그래서 옵션에 보시면은, 이렇게 vnet, 어 8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. 이쪽에 있죠.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고 스타트를 하시면은 현재 이 호스트 쪽에서 어떤 것들을 작업을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현재 뒤에 보면 패킷들이 예, 찍히지가 않아요 여기하고는 현재는 이제 분류가 된 것이죠 자 되있고 그러면 이제 칼리 리눅스 쪽에서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핑 192.168 우선 핑만 이렇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0에 137로 어, 통신이 제대로 확인되는 걸 보면은 ICMP 프로토콜이 에, 가는 것이 보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6, 137두개 통신이 잡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닉토라는 거 저번에 배웠던 이것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, 요렇게 스캔을 때리기 시작하면, 이제는 여기서 닉토에서 발생한 HTTP 프로토콜이 이렇게 캡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요런 식으로, 구 VMA 쪽에서, 여러분들이 가상환경에서 공격과 대응이라는 거,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은, 이렇게 VMA 넷, 8을 를 예,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. 근데 호스트 온리로 또 지정을 한다면은 vmnet 1을 선택을 해야겠죠. 호스트 온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외부하고 이제 통신이 아니고 이 가상 머신 안쪽에서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통신을 구현을 하고 싶을 때를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코드를 어 네트워크 와이어샤크에서 어, 여러분들이 가상 환경에서 패킷을 캡처하는 방식을 간단하게 예, 설명을 드렸습니다